난 네가 무섭다. 네뭐 어디 급한 일이다 47일 동안 이세 개의 턱걸이 밴드를 건너왔다. 가장 굵은 그린 벨트다. 오고 확실히 힘이 세진 게 그린 벨트는 정말 거뜬하게 당긴다. 중간 강도의 퍼플밴드다. 빨리 빨리. 퍼플밴드로 바꿨을 때 내가 당겨야 하는 무게가 9kg가량 늘어난다. 퍼플밴드도 거뜬하게 당겨진다. 마지막으로 블랙벨트다 이 밴드가 가장 얇은 밴드이고 맨몸 턱걸이로 나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생각한다 이것도 괜찮게 당기는 것 같다 이제 밴드 없이 당길 수 있지 않겠나? 어.. 손 털고.. 괜찮다.. 쉬운 일이다.. 겁먹지 마라.. 바지 올리고.. 철봉 강하게 잡아라.. 쉽게 올린다.. 겁먹지 말라니까.. 확 강하게 당겨라. 강하게. 이좀 <웃음> <웃음> 장난하나.